와 이거 너무 저건데. 야야야 야, 돌진 계속해 돌진 돌진 200번 이상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미친 것 같아.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언네일드라는 협동 기찻길 만들기 게임입니다. 오늘 노호 씨, 고로케 씨, 그리고 소범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인사 한 번씩 짧게 하죠? 경력순으로 하자, 경력순. 자, 소범이.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호. <웃음> 그 다음 고로케 안녕하세요 고로케입니다 오늘은 고로케가 아니라 과자고것 같은데 둘다 바삭바삭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자 가보자 다 빨리 올라와 우. <웃음> 아니 나오지 말고 게임 설명 언데일드는 선로를 연결하여 자동 운행 기차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행하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선로의 제작엔 나무와 철이 필요하며 이들은 필드에서 각각 도끼와 곡괭이를 이용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뒤 기차의 화물칸에 나무와 철을 실으면 제작칸에서 새로운 선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따금 기차가 과열되어 엔진을 중심으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물통에 물을 담아서 기차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거나 필드에 있는 노란색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볼트를 얻습니다. 해당 볼트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상점에서 기차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기체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행하십시오. 자, 아... 우리의 팀워크를 기대하겠어. 얼마나 많이 갈수 있는지. 좀 비켜. 블랙. 어, 아 잠깐만, 갑자기 뭐야 뭐야. 아, 할줄 몰라? 아니요. 얘들아 출발하자. 아, 나 잠깐만. <웃음> 나무, 나무, 잠깐만. 나무, 나무, <웃음> 나무 핑구야! 핑구야, 나무, 나무 가져가, 나무. 나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유턴, 유턴, 유턴. 어? 그그 그 아래로 내리지 말고 아니야 그래 내 아래로 내려라 그래 차라리 그리 이, 이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어 이쪽 네. 이렇게 이렇게 오게 이렇게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웃음> 얘 뭐야? 꺼져 이거! 죽어! 몇 대를 맞아야 죽는 야, 거야? 어어어, 잘하고 있어, 완전 잘하고 있어. 완전 잘해, 완전 잘해. 미쳤어, 미쳤어. 아, 돌좀 캐주세요. 그리고 누가 돌좀 캐봐. 돌, 돌. 여기 돌 있잖아. 돌 갔다 왔다 라 어디? 아, 거기 크다. 아니, 도둑놈 계속 나오네, 저거. 죽여. 아, 아.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길 막혔다, 길 막혔어. 이 예, 도끼 잠깐 내려놓고. 아 여기 좀 깨줘 여기 좀 깨줘 좀 깨줘 깨줘 돌깨 돌깨 돌깨 못깨 돌이야 못 깨는 돌이야 아못 깨는 돌이야 못 깨는 돌이야 어 돌아서 한쪽으로 돌아. 가 한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가. 이거 아, 되는 아, 거 맞아 <웃음> 우리 망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게임 아니었나요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지금 완전 잘하고 있잖아 이 도끼는 뭐죠? 그 도끼로 나무 캘수 있어 나무 아 나무 아 들고 뭘뭘펄 싸돌아 댕기지 말고 빨리 일해 아주 평화로워요 아. 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평화로운 거 야, 맞죠? 불안 아니야? 손너 손너 손너 여기 나무 있다 아 내가 요즘에 근데 평소에 방송할 때 소리를 진짜 많이 지르긴 했나 봐 목이 다 상해가지고 방금 시작한 3초도 안돼고소리질렀던데까 비켜! <웃음> 여러분들 사장 목 뭐가지 날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실직하는데. 보로프님 그... <웃음> <고록님>, 그렇게 <웃음> 취직해야겠다. 어? 어, 나도 그렇게 밑으로 취직해야겠다. <웃음> 네? <웃음> 무슨 소리야? 어, 젊은 사람한테. <웃음> 저좀 써주세요. 어, 어 여기 어, 하나 하나 잘됐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잘한다. 야야 저거 그거 <웃음> 바로 그렇게 길 이으면 안 돼. 아 맞다. 모아놔야 되나? 그러니까 어, 이게 기기 한 번에 그래. 이어지면 저렇게 개빠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스테이션에 도착하기 전에 숨겨진 미션이 있어요 음. 그 미션이 왼쪽 위에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해야 볼트 있죠? 왼쪽 위에 음. 볼트 저게 돈인데 저걸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차를 아.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죠 일이 와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정보가 나와요 내가 봤을 땐이 더미 크기 업그레이드를 제일 먼저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하자 많이 실을 수 있게 예? 야,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자 가자. 아, 여기구나. <웃음> <웃음> 아, 여기 밑에 <웃음> 저장하러 가려고 했지. 밀지 마. <웃음> 민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아! 오, 오, 오. 빨리 캐. 어디 갔어? 어, <웃음> 이거 나무, 나무. 위로 가야겠다. 오. 얘들아, 곡괭이 어디 있어? 어, 곡괭이 저기 오른쪽에 빨리. 핑구야. 야, 아! 이상,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웃음> 다른 플레이어에게 돌진하지 않기 미션이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아니 저렇게 하니까 돌진하고 싶은데 저기 얘들아 그 무기 아무거나 하나만 주지 않을래? 저희 애들이 물자 훔쳐가려고 지금 간보고 있다 어 훔쳐가고 있다 정말 정말. 어? 아 어, 내가 돌진했나봐 아 미안해 아 뭐야? 아 미션 실패했어요 <웃음>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아, 망한 네.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을래? 어, 네요? <웃음> 왜요? 아니, 왜요? 볼트가 왜요? 너무 적어 아니, 초반에 업그레이드를 바짝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미션 달성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갈수 있을만큼 가보자. 갈수 있어요 우린. 얘들아 엔진 탄다. 어 아, 가고 있다. 어 <웃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아나좀 잘하네. 누구 도끼 좀. 네. 이 앞에 나무 오거든요. 앞에 나무 오면은 좀 태줘요. <웃음> 쿠키야 쿠키런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엔젠느 불개 많아 핑구 열일하네 <웃음> 남극에서 왔어요 어. 북극에서 이래요 잠깐만 <웃음> 이거 어어길 계속 만들어야지 어이길왜 아무도 깔 생각 안해 우매한 것들 우매한 풀통부 얘들아 밤 된다 밤어 밤이다 어 그래도 본인 주변은 밝군요 어 어두워 오 어, 밝아 <웃음> 어 여기 어, 어좀 어, 어. 비켜이씨 <웃음> <에? 웃음> 뭔 소리야 평화롭다 <웃음> 오케이 okay. 아주 아있다 돌진하지 않기가 그거였어요 부딪치지 않기 아그까 <웃음> 네. 그러니까 아. 돌진하는 키 있잖아 쉬프트 아 그걸로 아군한테 돌진하지 않기였는데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냅다 박으셨구나 <웃음> 죄송 <웃음> 아 남켜 모든 나무를... 나무... <웃음> <웃음> <남>, 나무 뭐야? 쓰러지겄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물물물물물물물 물! 물 수! 물, 물, 물, 물, 물. <웃음> 물! <웃음> 물 수! <웃음> <웃음> 마법 전자문이야? 물 겁나 많아 진짜 <웃음> <웃음> <그렇게> 많아? <웃음> 열일했네 우리 핑구. 어? 아, 와야 돼? 아 이로 가야 되는 거야. 아하. 어, 너무 충분한데요? <웃음> 나 여기다가 미리 물도 쌓아놔야지. 어 핑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 여, 여, 여기 여, 여, 여, 여기 여기. 오케이, 땡큐저 <웃음> 노란 거는 볼트겠죠? 어어 어? 어, 어,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어어어기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부터 가, 저기부터. 어, 빨까, 빨까. 어, 얼른 가야 겠다 내가 최대한 길을 복잡하게 얽혀서 시간을 끌어볼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충분히 갈수 있어. 이야, 친구 <웃음> 잘한다, 친구 잘한다. 파라. <웃음> <잘한다. 웃음> 아, 저거 돌 넘어. 괜찮아, 친구는 <웃음> 열심히 일하니까. <웃음> 예, 어. 예. 나 정아. <웃음> 나이스러운 훌륭한 일을 알아서.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까지 <웃음> 이거를 <웃음> 아 뭐야 시간 끌어놨어 지금 재밌게 아 야야 뭐해 뭐해 길왜그 땅으로 깔아?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뭐야 도,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이거 돌려. 이거 어떻게 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떻게든 해봐 <웃음> 잠깐만 우리 아 아래 캐고구나 바로 아래로 아. <웃음> 무슨 됐어, 연결했어. 됐다. 와, 완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봐. 아, 오늘만큼은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뭐예요? <웃음> 그때 그 썸네일 생각난다. 아, 왜 이렇게, 나 요새 소리 안 지르는데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자, 볼트 두 개. 지금 우리는 제작 속도 증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응. 용량? 용량은 뭐지? 이거 어디다가, 아. 거기, 어. 거기다 업그레이드, 그렇지? 어... 잘했어. 이게 잘했어. 사람을 보면 네. 도구를 떨어뜨리는구나. 네. 뛰지 마세요. <웃음> 어? 얘들아 길을 어.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깔지 말고, 어 이렇게 레이를 좀 쌓아놔. 제가 쌓았어요. 잘했죠? 이제 곧 출발한다. 아어 자원이 아주 풍족하니 보기가 좋구나. 모든 플레이어가 바위 제거라니? 어나나나나 나, 나, 나 줘.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에? 아이고, 아잇! 아잇! 나도 하나만 채굴하고 얘들아 내려와서 이거 한 번씩 교대해 어... 지금 그럴 시간이 있... 어 있어 잠깐만, 있어! 정... 있어! 충분히 있어! 걱정하지 마! 위로 갈 건가요? 아오키음한 번씩 해 빌려? 빨리! <웃음> 경기증 나! 나도 줘! 잠깐만 여기도 왔어요 돌끼기... 야 나무, 나무... 나무 왜 이렇게 <웃음> 많이 쌓여있어? <웃음> 뭐야 이거이이거 <이>, 이거 에펠탑이야? <웃음> 어어어 어, 어, 안개 낀다 어 Oh, Wilkman. 요물물 어디 i t i r 어 b 어 r 어 d 아, 어 t 있 r e Oh, b u r o d 놀래라. b u r o d i 빨리 Buller. b a l l i 어나 있어, 나 있어. 나 i t a 무서웠다 나무 나무 a r a b u l l u n d 잘못 잘못 났다 음 정말 싸 h 이가 c 군요 <웃음> 어우 길 놓는거 내가 할게 <웃음> <웃음> 불안해서 안되겠다 네, 앞에 바위가 있어가지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물물물물나나 그 저기 저기요 야 쿠키야! 야, 에이, 에이, 쿠키야! 제앞을좀 봐! <웃음> 기차! 기차! 길은 뚫어놔야지! <웃음> 저그돌트에 진짜 눈깔이 돌아가지고 <웃음> 위에만 뚫지 마시고요! 나무가 근데 저기... 아, 어, 나무! 가고. 아까워 나무! 나무 아까워... 아, 괜찮아 <웃음> 앞으로 앞에도 자원 많아 나무 많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물물물물 <웃음> 어, 맞다, 물, 물, 물, 물. 어, 여기 소보이가잘 챙기네. 아, 맞다. 물 소중하지. 난... 자길 뚫고 바로 가요. 네. 아. 맞다. 아, 볼트. <웃음> 내 거야. <웃음> <웃음> 아, 여기, 여기, 여기 조금만 뚫어주지. 기다려. 오케이, 나이스. <웃음> 이제 일을 해.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된다고? 아, 귀여려 아니, 서로 양보하면 되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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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철. 뭐 하나요?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다들 잘하네. 물자를 좀 앞에다가 옮겨놓자. 야, 에펠탑좀 누가 치워봐. <웃음> 와, 안개까지 뚫든저에펠탑 그러니까 안개 위로 솟았어 <웃음> 이거 나무를 철, 철, 철. 안에 나가서 빨리. 감사. 아무리해도 진 철을 빨리 캐닝해야 되겠다. 얘네들은 왜 잠도 안 자고 일어났어? 너희들과 같은 거 아닐까? 오! 뱀피탑 <웃음> <에펠탑> 개 많아. <웃음> 아이 나무 거슬려! 야이 철로 옆에 나무 좀 깎아봐라. 철로 옆에 나무요? 저조그만거 깎다 마른 거. 아. <웃음> 어... 아,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내가, 뭐야, 할게, 뭐야, 내가 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잘했어 아, 그러니까. 잘했어 오야이 뭐? 뭐야 이 펠탑 다려 펠 오케이 오오 뭐야 벌써 다섯 개나 모았어? 내가 봤을 땐 더미 크기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 하나 할게 볼볼볼볼볼볼볼볼볼초계 이상 최대야 플레이 가자. <웃음> 야 여기 뚫어! 동물... 곡괭이 들어 빨리 앞에 뚫어! 뚫어! 뚫어! 어... 뚫어! 동물 죽이지 않기. 동물 죽이지 않기. <웃음> 뭐 우리 애초에 동물을 죽여본 적도 없는데 자길 천천히 이상한 부금이 나오고 있어요. 어, 불안해. 무슨 놈아이죠 앞으로 뭐불어한데 앞을 먼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하다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된 건가? 저 위도 뚫어 주지? <웃음> 저기, 얘들아, 물좀 양동이가 어디있을까어디갔죠 아, 어? 여기, 여기 있어요. 어 깜짝 여기, 있다. 근데 물이 없다. <웃음> 어 됐어 됐어 나이스. 위로 한기여 아, 도끼, 물은 쓰면 기 여기, 여 채워 난... 넣으십시오 여기, 한 것들 우매하지 않다 아 여기, 네, 여 <웃음> <웃음> 아 이거 서로 길막 하는 게 진짜 개빡침 <웃음> <웃음> 서로 비키려고 하는데 비키는 와중에 서로가 서로를 막아 <웃음> 이거 지금 길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야되겠는데 숲을 다 뚫고 위로 잠깐 가자 위. 펌소브레. 위로 가야된다고? 폼소브레이 야 도둑들아 도둑들 다 도끼로 찍어버리 아 그럴 수 있어요? 어어 어. <웃음> 내가, 내가 죽일게 아. 너팔살레 재료 재료 와. 우리 도둑놈. 우리 도둑놈. 쓰담쓰담. 쓰담. 물리. <웃음> 어? 어? 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아니, 마요. 저기, 야, 핑구야. 이거. 내 왼쪽에 있는 이 나무, 나무, 나무. 빨리 없애봐. <웃음> 이제 숲다 뚫어야 돼요. <웃음> 잘하고 있어. 아, 이게 난이도가 좀 있네. 이 맵이. 좀그지같이 나오네. 배치가. 넘어. 어어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거저저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어어어어저어저저저저돌돌돌돌저저어어저저어어저저어어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어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거. 돌, 돌, 돌 아나나 미끄러졌다. 잡아줘. 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어요 여기. 왔다. 아빠 간다. 아, 핑구야. 비켜. 아야, <웃음> 여기 막혔어. 핑구야. 민구 아... <웃음> 핑구 가요. <웃음> 여기 뚫으려면 면 이리로 가야 되고, 이리로 뚫려면 저기 야 되고. 진짜 미치겠네. 아빠 이름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 뭐라고? <웃음> 아 어. 여러분 그리고 내일부터 노 방송한대요. 아니야 정확히 하는 게아니라 그냥 한번 켜보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아, 무조건 아니. 한대요. 무조건이야 아, 진 아, 너무 좋은데요. 방송 안 키고 노시 방송 구경이지. <웃음> <있는지. 웃음> 내가 키면 세지 달라고 저 사람. 안 키면 인센티브 없음 이번 달. 어? 아? <웃음> 와. 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라도 강제해야지 그래야 하지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아 <웃음> 준비 더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웃음> 뭔 준비를 해아 여러가지 준비를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세팅 같은 거? 응나 세팅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내가 도와줘? 좀... 오늘 방송 끝나고? <웃음> 1대1 <웃음> 과외 선생님 쩔어 쩔어 야불통 어딨냐? 여기 어, 어 옮기고 있었구나 <웃음> 나이스 불통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놓치면? 놓치면은 다시 어. 리젠 돼요 앞쪽에 아 그래요? 아, 아, 아 망치가 리젠 안 되는 가망치 도구. 망치도 리젠 되긴 해 근데 어디에 리스폰 될지 전혀 몰라서 되게 위험해져요 한번 놓치면 자 이제 슬슬 이을까? 호! 좋아 달려 이번에는 저게 없었네 나이스 좋네 볼트가 없었네 음. 자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웃음> 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면 안 되지 전에다 그러니까 이게, <웃음> 이게 뭐냐면 기차가 엄청 길어지면 중간을 못 돌아다니잖아 이게 관통할 수 있게 해주는 칸이에요 아, 그 저세상이구나 그렇죠 음. <웃음> 뭐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달까? 네어 그래, 물탱크랑 저 화물 싣는 거 사이에 내가 할게 <웃음> 달려 촥. 됐지? 이거면 될까요? 그래도 세 개나 남았어 이걸 좀 앞쪽으로 옮기자 물탱크를 뒤로 보내고 이러면 좋지 음. 않을까? 아 배치 바꿀 수 있구나 어 이제 이렇게 통과가 돼요 오 물탱크도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물탱크 음. 업그레이드가 나쁘지 않다고 그쵸 물 너무 자주 묻죠 잊어버리는 <웃음> 때가 많은 느낌이라 가자 와걔 간지난다 아잠깐아중신 <웃음> <웃음> <웃음> <정신> 없어 진짜 <웃음> 어? 아! <웃음> 사 비아, <웃음> 아 비아, 헤드라, 헤드라, 헤드라, 헤드라, 헤드라, 헤드라, 헤드라, 헤 아무래도, 그래도, 띄어, 띄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 누가, 누가 돌 캐러 와. 돌 캐러 와. 돌 지금 캐야돼요. 돌, 여기 있다. 빙고야, 여기 모서리 좀, 그, 깎아줘. 네. 무슨 말이야? 예, 에이, 기차 속도가 해. 좀 붙었다. 아, 이제 저거니까. 응. 아래로 맞네. 갈게요, 아래. 예. 공룡님. 저, 잘 공룡. 뚫어주시기 공룡님. 바랍니다. 공룡님? <웃음> 공룡이 순간 누군지 까먹어가지고. <웃음> 내가 공룡이요! 아, 도둑들. 도둑들 죽여. 도둑들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이지, 이거? 도끼로 어. 그냥 가까이 가서. 도끼로 이마 까 이야! 공룡, 공룡! 아, 공룡이 아니라. 핑구, 핑구! 저기. 핑핑!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깎아. 어, 다 깎아. 갈 수가 없어. 야, 저 자식 물자 들고 튄다. 야, 공룡! 어. 가서 머리, 머가리 깨, 저거! <웃음> 몸이 두 개라도 할게. 안 돼. 40초 동안 아무 선로도 제작하지 않기를 해야되네 그게 가능해? 어 선로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지? 아한 번에 다 깔고? 어 제작하지 않기니까 그러면은 물자를 실으면 안 되지 음. 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어이 선로만 안 치우면 돼요 그렇군요 일단 열심히 물자만 쌓아놓고 아 38! 39! 사0 예! 소분 빨리 볼트 캐러 가 <웃음> 볼트? 오케이? 가자 저거 심지어 다리도 놔야 돼가지고 나무도 들고 가야 되단 말이야 미리 와! 캐는 거 셔틀 하니까 너무 편하다 저쪽은 엄청 뛰고 <웃음> <웃음> <띄고> 있는데 세상에 <웃음> <웃음> <웃음> 그 바위를 다 캐주겠어 얘들아 그 볼트. 주변에 그 볼트 없어? 먹었어요 소봉이 소범, 가고 있어.. 아 먹었구나 어 먹었어? 잘했어 빠른데? 예. <웃음> 잘하네 확실히 게임 영상을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가 다들 잘하는구만 아주 재밌게 봤었죠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웃음> 그 발언 그 발언 한번 세워봤습니다 13일에 금요일 같은 거 찍으면 이제 소봉 씨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야겠다 어? 우리 13일에 금요일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 그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너딱 딱 먹을 것 같은데 대바대보다 낫던데. 그런가? 대바대보다 낫다고요? 아우 어, 대바대보다. 잔인한 낫지 걸로 치면은 대바대가 아. 좀더 라이트할 한것같대바대는 해봤는데. 에 그래요? 아나 그거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깜빡 까먹었어. 안돼 돌 읽는다 응? <웃음> 어돌 내가 내가 캐놓돌 뭐야? 왜 아무도 안 찍었어? 어 유감. 내돌 아. <웃음> 유관. 자원이 많구만.. 야 공룡 어디왔어? 어? <웃음> <웃음> 아하하 미련이야? 귀여워 <웃음> 아짱 웃기네 근처에 있는 물자를 자동으로 소거합니다 이거 좋아보이는데? 응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이고 사주세요 아이고 사주세요 아이 사주세요 이거 유령화 거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 주변들도 다 투명화가 되나? 양, 양쪽도 다, 이, 이, 에? 이런 것도 통화, 통과가 유령화요?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떡하지? 고민된다. 음. 너, 너희들도 아이디어를 줘봐. 근처에 있는 물자 늘릴까? 네. 아니면은, 유령화를 새칸 할까? 난 유령화가 근데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네. 우리들, 우리가 계속 낑기잖아요. 그래. 길을 하나 뚫어 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낑기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와. 음, 오, 이거개편함 양... 이것도 하나 추가할까? 에 이건 뭐지? 아 이거 스이 아니라 플러스 2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맞겠지? 아아 이건 개체가 따로 돼 있는 거구나 됐지? 오 좋아요 됐어 가자 간지다 얘들아 나만 고민하니? 너네도 좀좀 아이디어를 줘봐 아 밀지 말고 아니 이렇게 가자 네돌 <웃음> 아직도 돌에 미련이 있군. 돌 위쪽에도 있어요. <웃음> 와, 이거 와, 이거 너무 저건데? 야, 야, 야, 돌진 계속해, 돌진. 돌진 200번 이상 하기. 아! 아! 아! 아! 미친 것 같아. 완전 아, 죽 와, 이거 뒤로 어떻게 뚫어야 되냐? 어, 일단. 그냥 아래로 계속 뚫 차. 위쪽에, 위쪽에 공간이 좀 있는데? 아 저쪽 볼트도 있어. 볼트도 있어요. 위쪽에 공간이 있어도... 아니 지금 다 돌인데? 돌을 언제 다아 그러니까. 아니 돌을, 돌을 소범님한테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가게 하고 위로 가는 게 어때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얘 기차 속도 왜 이렇게 빨라졌어? 그 위로 갈 거야? 에. 위로 가요. 위로, 위로 가는 게 동선상 나을 것 같아요. 알았어. 배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넌 키? 아니 소범, 소범님. 어? 저저저저키좀 저, 뚫어 줘 그래. 계속 옆, 옆으로 옆으로 좀 뚫어 줘. 얘들아, 대시 나만 아니? <웃음> 진짜 느럽게 아, 안 쉽게 오르네. 쉽게. 일단 캐굴 온다. 아이, 왜 이래? 여기 나무 여기 여기 해 주세요. 여기 여기. 어, 이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막 피어. 막 피어라는데. 어, 되게 도라에몽 같았는데. 용이 크지. 를끼지 않으면 죽어 버튼만 해. 먹었다 나이스 어? 잠깐만! 진차 여기 저기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들면은 돌을 돌을 저쪽으로 많이 켜야돼 음, 음.. 잣 됐네 잣됐군 <웃음> 여기서 한 바퀴 돌리죠 그러면은? 아니아니아니 면은 아니, 아니 이쪽 가가지고 돌을 존나 해야돼할 수있어 음. 할 수있다 할 수있다 할 수. 수 이거 할 수있어 할 수있다 할 수있네 걱정하지마라 내가 있잖니 우와 네. 하나도 안믿음직스럽다 <웃음> <웃음> 와 갑자기 걱정이 됐어. 꼭 <웃음> 어, 되겠는데? <웃음> 네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마 일로 와서 또 케요. 그래서 저희 물통이 어디갔죠? 여기 앞에 여기 아, 아, 있어. 아,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라. 물 관리 내가 할게. 여기 저기 다리 다리 다리 좀 나줘요 킹우쌍. 비둘 기둘, 기둘비 온다. 비예요? 비 온다. 아, <웃음> 비 <웃음> <웃음> 온다. 소보미만 이해해서 방금 그들이. 에이, 비 올라 <웃음> <웃음> <웃음> 아파. 아이 소범님 에? 아니,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깔려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그 낑기지 말라고 아이 나는 철로를 저쪽으로 저기, 깔고 있길래 이쪽으로 가자는 소리 어. 아니었어요? 어, 아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아래로 아이 소범님 이제 슬슬 여기 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저기 위에도 저기. 우리 대시 100번 애들, 채워야 애들, 돼 얘들아 돌진! 돌진! <웃음> <웃음> 어, 어. 어 저기 어 뭐야 약 먹었나 봐어 <웃음> 됐다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빨리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고정 키켜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하고 있어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도지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지돌 아, <웃음> 어, 고장 났지. 저비 소리야. 이런 소리까지 나냐고. <웃음> 아, 된다, 된다. 아다할수 있다. 예! 대사! 아, 아. 됐다. 훌륭해. 와. 아, 이제 잘하고 있어. 게임이 아주 쉽네요 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웃음> 네. 물질, <웃음> 근데 경험상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 경험 <웃음> 진짜 <무제> 정립이다. <웃음> 이번 에야말로내 돌을 지키겠다. 내 나무를 지키겠다. 나무가 너무 없는데? <웃음> 어? <웃음> 지키 나무 없다. 지키는 하이드. 엥? 아뭐 나쁜 것만 빼왔어, 저지상... 쟤내 방송 보면서. <웃음> <웃음> 나쁜 거래? 예합니다. 도대체다 예. <웃음> 첫. 와. 데스. 오 식판? 우리 도전 과제 엄청 많네. 지금은 그냥 바로 가야겠는데? <웃음> 돈이 없네. 유령꺼지? 유령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유령화 고? 네. 고. <웃음> 고. 아, 한, 그냥, 그냥 투명 열차를 만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웃음> 유령, 유령 열차? 유령 열차 되는데, <웃음> 그러면? 첫 고. 어? 이거 하고, 이거를 하고. 아, 칸 그러네. 들고. 이, 이렇게. 응. 네. 됐다. 이러면 아. 어. 와, 이, 이 머리 아, 부분은, 머리 부분은 투명화가 안 되네. 이제 볼트 열심히 모아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뒤에 화물을 붙일 수 있거든요 지금 다섯, 5-5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추가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건데 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아 고렇게 조금 <웃음> <웃음> 물통이 불타고 있다고? 뭔 소리야? 어? 물통? 물통이 타고 응? 있다고요? 뭔 소리야 여기 있는데? 무슨? 아, 연락 연락 해야겠다 이거. 아, 물통이 투명화가 되면은 물이 안 부어져요? 에이 음, 그럴리가 잘안 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잘안 보여서? 아, 아예 빨개지는 게안 보여요? 아, 계속 어? 파란색으로만 보여? 에잉? 그럼 어떡해? 그러면 뭐 <웃음> 주기적으로 갖다 대보면 돼 그니까 그냥 뭐좀 어, 찝찝하다 갑자기 타, 타겠... 하면은 그러네. 여기 어, 그래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괜찮아 <웃음> 걱정하지 마라 오빠 못 믿나? 누 누가 오빠죠? 일단 위로 올릴게요. 가볍게 무시. <웃음> 바빠 우리 엄청 바쁘다고. 그러니까. 저 위에 위에 뚫어줘 위에. 저 도둑 이 있는 놈들. 아유, 뭐, 뚫릴 뭐야 끼일까봐 사람들. 그 다음에 얘야 뚫으려면 확실하게 뚫어줘. 어. 쟤 쟤네, 쟤네 죽여. 머가리 깨. 깨 깨. 좋아 좋아. 아이비 받고 있는 거야. 야 이지라고 죽었다. 무섭다. 펭귄이 사람 죽이고 있어. 펭귄이 사람 죽이네. 사람을 아, 죽였어. <웃음> 죽였어. 여기 나무 나무 나무. 나무 해 가지고 저거 해야 돼. 발판 해야 돼. 이 나무 이슈. 아. 진짜로 움직이네? 아, 이게 그래도 그나마 진짜 유용하게 쓸 있어서 사람들이 안 끼고 갈수 있네. 나이스, 나이스. 음, 맞아. 아, 이게 좀 많이 유용하네요, 생각보다. 뭔가 이제 물을 부어야 되나? 어? 어, 8개 있는데? 이상의 선를 앞에 사용하기가 달성됐네요 미션 뭔지도 몰랐는데 달성됐네요 야, <웃음> 어 어! 보이네! 빨개진 거 보이네 공룡아 공룡아 뭐야 잘기 거기, 거기. 야 빨개진 아, 거 보이잖아 네. 물탱크 응. 사기꾼들아 공룡아 거, 거기 이제 그만하고 위쪽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아, <웃음> 오세요 다들? 그냥 잘안 보인다 뿐이지 보이긴 보이네 <웃음> 안개 낀다 아, 네, 저리 가! 잠깐만 <웃음> 일로 가는 거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나무 나무 나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웃음> 이상 형상이 점점 <웃음> 나무 없는데? 어 여깄다 여슈쑤렇게 <웃음> <웃음> <웃음> 발로 뛰는 중와 <중도. 웃음> 부지런해 풀동부라면 저렇게 발로 뛸줄 알아야지 그렇구나 로봇 나 대시 기능을 안 쓰고 있네 <웃음>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앞에 그 시야가 거. 없어가지고 어어어 여기여기여기 볼트있어요 나무 어? 아래쪽에 일단 그럼 아래로 이을게요 아래로 쿠키 간다 이랬는데 또 위에 기차 여기있고 이런거 아니야? 그럴수도 있어 이게 볼트랑 반대쪽에 있거든? 여기? 어 그러네 여기 위에 아, 있네 아 맞네, 어, 맞네. 어, <웃음> 아 나무만 잘 캐면 되겠네 어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잘 나무 겁나게 막 미친듯이 켜 미친듯이 <웃음> 막 비벼 나무에 <웃음> 잠깐만 짝짝어떻어 잠깐. 뭐, <웃음> 어, 땀나 뭐지? 됐다 뭐, 물을 <웃음> <웃음> 물어있어됐다 게임이 너무 순조롭다. 지금 졸라 슬아슬하거든 <웃음> <웃음> 자기 <자겨운다> 혼자 평화로. <웃음> 아이고 평화로잉. 지금 손에 땀을 쥐고 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롭다는 막말을. 혼자 딴 게임 하고 있네. 오 마크 아니었어?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웃음> 요호. <웃음> 요호. 좋아. 음. 어 하나 더 필요하다 볼. 때. 이거는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어때요? 응 음, 그냥 가자. 이거, 이거 사야 되잖아. 오케이. 돈 열심히 모으자고 나 예, 예, 예, 출발할 때 어, 아이씨 <웃음> 출발할 때 미션부터 봐 미션 뭘까요? 미션. 320번 이상 돌진하기 아아아아 <웃음> 밑으로 갈까? 밑으로 갈까? 어? 밑이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돌 미친듯이 다 캐면서 길만 드는 것보다 아, 아래로 가는게 나을 듯 그래, 볼트를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길만 살짝 내가지고 하고 어 저기 볼트 있네 뭐야 누가 이거 돌 막아놨어 이 쓰레기같은 <웃음> 누구야? 난 아님 <웃음> 오리엔트 급행열차 아, 누가 나무 여기 캐다만 놨어 이런 쓰레기같은 아 죄송합니다 <웃음> 쓰레기 펭귄 <웃음> 오 친구는 커서 쓰레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웃음> <웃음> 동심, <웃음> 동심 파괴. 내 <근데> 동심 아프다. <웃음> 와 산차피 안 보이네. 친구. 친구랜덤. 내건 내가, 내가 핑구지 <웃음> 공룡 언니들. <공룡. 웃음> <웃음> 내가 본인을 부르는 거지. 친구. <웃음> <웃음> 어, 공공룡. 공룡아, 뭐 가리게? <웃음> 아. 넘게 <너> 하지. <깨야지. 웃음> 꺼져. 꺼지란 말이야. 어이, 이거 길 큰일 났네. 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아, 이 기차 속도 개빨라 너무 빨라져 <웃음> <웃음> 물좀 빨라 나무 좀개발라 되고 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웃음> 기차역을 저기다가 만들어 <웃음> 완전 오지에다가 만들어놨네 <웃음> 니네가 알아서 길 뚫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아, 비켜! 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웃음> 비켜! <웃음> 나무 완전 모자라 아, 열심히 개승전해 요 밑에 길 만들어야 되나? 아세 번이나 캐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캐게 해 줘. 어 돌도 막았어. 뭐지? 아.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돼. 저기 여기 여기 나무 좀캐 봐. 핑구야. 위쪽 위쪽. 여여여 여. 여, 여, 여. 어, 나 아, 나치아요 몸으로 막고 있어. 돌돌 <웃음> 돌. 버릴 돌, 돌, 돌. 수 없어, 돌. 여기 있어. 옮겨. 아, 아 네내내기이 이. <웃음> 우와. 어, 야3 2 0 k 볼치는... 돌진. 아, 세이브 못 했네. 너무 바빠 가지고. 볼트 먹었다. 그래도 볼트를 먹었어요. 아, 이거 된다. 열차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를 줄이려면 엔진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아, 이게 엔진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줄어드는구나.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대가리에 돼요? 대가리. 아. <웃음> <웃음> <웃음> 도둑인가 했네 아 이게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줄어드는구나 앞으로는 엔진부터 업그레이드하자 속도가 어쩐지 너무 빠르더라니 우와 그, 이거 그, 뭐야 뭐야 이거 빨리 캐 이거? 이제 선인장이 야 사막맵 이거 어, 나무.. 나무판정 어 나무판정이에요 나무판정 잠깐, <목소리> 잠깐, 아, 잠깐. 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 여기 큰일 났네. 여기, 여기 앞에. 어. 이? 하나씩 뚫어줘. 왜안 되노? 아이 <웃음> <웃음> 아, 이 썩을. 에이, 저, 저, 저,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내가 들어. 었 곡괭이 앞에 뚫어. 어? 괜찮아, 속도 좀 줄었어. 이게 진짜. 어, 아까까지가 진짜 마지노선이었나보다. 미션이 뭐, 뭐 저래, 10초 동안 열차 불타게 하기? 아, <웃음> 아. 누나 미친 짓을. 불태워야 어쩌면... 돼 어쩔 수 없어 안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돼 진짜 부자들의 와. 오락을 보는 것만 같다 진짜 <웃음> <웃음> 어 한번 시초 다가 불을 타게 하죠 고 하면서 막 진짜 <웃음> 야이 <웃음> 어,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학살의 현장이다 죽으라고 왜 못허어요 빨리 죽으란 말이야 <웃음> 아 됐다 그건 뭐야 이거 그러게 웅장하네 어, 맛있다 직진 할게요. 네. 어 불타, 오. 불탄다. 불탄다. 오, 5초, 6, 6 7, 7. 8, 이게 대기더 대기 10. 예0 10. 와와 10. 10. 10. 10. 10. 10. 10. 10. 타면 뭐가 나쁘지? 터지나? 터지면서 게임 오0 10. 10. 10. 10. 어? 기차역 저기있어! 어 아래로 내려갈게요. 터질 같 아유 뭐, 터지죠? 아 우리도 터지지 않을까? 어흥 감사. 저리가 낙타. 아 그렇다고 애를 죽일 것 까지 없잖아요. 아 볼트도, 볼트도 먹었다. 어요어 여기. 어 떨어져. <웃음> 아니야 죽여 죽여 빨리 죽여. 너무 <웃음> 너무 성공하셔. 아, 너무 무서워. 상가셔서 어, 죽여버리다니. 갔어. 어 죽었다. 성가시게 하면 죽여버리는구나. 원래 그런 게임이야. <웃음> 죽어. 잘한다 우리. 그러니까 말이야. 아또밤 된다 이런 타이밍에. 인원이 많으니까 오히려 보이는 게 많은 거 많은 같은데. 맞아 맞아. 뭔가 각자 잘 보는 느낌인데. 최대한 응. 다들 떨어져 있으면서도 좀볼게 빛이 보이게. <웃음> 아 키모크 좋네. 어, 근데 정말 어, 잘하고 그래. 있어, 우리 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제 걱정하죠. 이제 걱정할게. 근데.. 정말... 어? <웃음> 이 모든 게 플래그가 될것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네명다 타서 지금. <웃음> 이게 다 유학하게 <웃음> 될것 같은 느낌. 유하. 아. 아! 이제 슬슬 물자 정리해야겠다. 호! 호! 고시킹이야. 아 음. 어디 갔냐 물은 어디 갔지? 물? 물 위에 있어. 받겠니? 얘들아 우리가 나중에 영상을 유튜브에 예약으로 한 10개 정도 쌓아 놓으면 해외여행을 가보는 건 어때? 언젠간, 그 날이 시작한... <웃음> 언젠간 오겠지. 그런 날이 올진 잘 모르겠지만. <웃음> 이 있는.. <웃음> 아니야 잊지 말자. 좀할거더 하자. 있는 거 아직 섣부른 것 같아. 정을 여기다가.. <웃음> 아! 해외여행 가면 또 가는 대로 또 콘텐츠 찍고. 재밌게. 오, 어 되게 부자됐다 우리. 그러게. <웃음> 짱이다. 이제 입자 짜. 됐다 예. Yeah. 오, 너무 잘하고. Yeah. 야, 바로 엔진 업그레이드. 어, 어. 어, 어. 좋은 생각. 어, 눈길을 뚫고 나가시는 터보 디젤 엔진. <웃음> 너무 오. 좋은데? 아직 새로운 거뭐 딱히 필요하다는 느낌은 <웃음> 별로 없는 것 같고. 몰라 업그레이드부터해 이걸 사고 싶어진 거소모미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대나. 웃음> 계속 어, 멀쩡멀쩡 쳐다보고 거 있는 거봐 <웃음> 가자 우리 <웃음> <웃음> 자동 채굴기 필요 없지 않냐고 아 바로 어... 눈만 나잖아 필요 있을 어줄 알았는데 눈들 어 <웃음> <웃음> 바로 나왔어 잠깐만 돌돌 돌 누가 좀 캐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캐고 있는데 <웃음> 왜안 캐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캐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기다려야 돼 나무가 어이 이게 하, 죄다 하해가지고 모르겠네. <웃음> 그러네. 이런 단점이 있구만 으악. 나무가 아니 음소. 왜 이렇게 아, 나무 쫄리털어잠깐봐그 <웃음> 이게 갈수록 자원 관리를 잘 못하면 아, 죽는 거예요. 음... 원래 게임 구조가 가면 갈수록 자원이 부족해지거든요. 넉넉하게 아, 주질 됐어. 않아 발인구비 정신으로 해야 되는구만 무서워 안돼 아아 아.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야지 위로 위로? 안 넣어 아까워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죽었어? 아이고 뭐야, 열차가 뭐 아다썼네 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내려가는 거 겁나 느려 <웃음> 나 부딪혀서 터진 줄 <웃음> <웃음> 그니까 러 나도 <웃음> 아나 진짜 핑구.. 핀구... 갑자기 터지길래 머리... 무슨 일인가 했다. 핑구 <웃음> 머리가 엄청 단단한 줄 알았네. <웃음> 무슨 소리야. 아이 엄청 위험하다. 터지는 거. 야 아까워. 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오케이. 다운을 만들어. 눈 사라져. 눈 쌓이지 마. <웃음> 아우 야, 야 이거 눈 느려. 내려와. 눈 쌓이니까 엄청 느려지네 이동 속도가. 눈보니까또 쌓여요. <웃음> 아이씨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특히 눈 위에서 놀고 있어요 <웃음> 어디..어..여기? 잠깐만..완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 부... 아 그래? 오히려 좋아 네. 와눈 진짜 느리게 되는구나 보로케보로여기좀 <웃음> 어, 까줘 어있어아이물눈치워 <웃음> 눈치워 아이 눈치워 12개 이상의 선로를 앞에 사용하지? 뭔 소리예요? 어, 잘하고 있네 근데? 채워지고 있어 이거 돌이냐? 이거 돌 아니지? 됐어 돌이지? 얘기 안 해줬으면 또 미션 놓칠 뻔했네. 아눈 엄청 쌓은데? 그거 당황 아니야. 여기 돌 있다이. 뭐야 저거 혹시 저기 저기 위에 저거 기차역인가? 어. 아저 <웃음> 어, 기차역이네. <웃음> 어 여기 <웃음> 돌좀 지워주세요. <웃음> 아 네. 여기 돌빼주세요 네. 돌 네. 제, 제, <웃음> 제 정강이 치지 마시고요. <웃음> <이제> 돌 펴야돼요. <폐하네요. 웃음> <웃음> 어, 뚱깡뚱깡. 여기, 여기 돌빼야돼요핑구상아 네네네네. 아 오케이. 괜찮아 <웃음> 여유 있어 아, 여유, 참... 여유 있어. 나 아까 나무 치워달라 한게 고로케 님이 아니라 소범 님이었어 응왜 음. 자꾸 공룡이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라고 어, 뭐? 잠깐만 아물물물물어오아 어, 화면이 좀 빨개지는구나 응 음. 빨개요 이눈 이거 눈에 음, 네. 눈 그만 내려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야 예쁘지도 않아 아 감성 다 잃었네 아, 어. 아, 뭐야 이거 그거구나 아이고어떡냐못 깨는 돌이구나 어? 아 그래? 어 어떻게 가야 돼? 그냥 위로 쭉 직진할게요. 야 나무 갖고 와 나무. 나무. 야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음... 오잉 거기 어, 아, 이거 얼음 무 얼음이구나. 얼음. 빙판이 아니라. <웃음> 왕 여기 나무 캐러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우. 아우. 야 공룡 국녀... 그눈좀 치워봐 눈. 딴거 모르고 어 눈. 나무 나무 캐야 되는데 괜찮 괜찮아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눈아 길이 안 보여 이 쓰레 같은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는 추는 거야 브레이크 댄스예 너무 브레이크 댄스다 물.. 야 뭐야 뭐야 오늘 눈이 오는데 왜 과열이 되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게 그러니까 가봐야 <웃음> <너> 오케이 열였다 <웃음> <장이었다>. 열라 춤을 <열라. 웃음> 추어 나무가 점점 부족하네. 나무 허벌나게 많이 만들어요 어! 내가 할게 내가 할 아아~~ 됐다 으아~~ 나이스 헛! 음. 우와 눈 온다! 자 이걸로 하자! 그러죠 이게 네. 지금 그... 설로 채우는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음~~ 음~~, 음. 어, 이게, 이게 두 개를 더 쌓을 수 있을 거야 속도도 빨라지고 음. 가자 가자 고어 음. 아, 됐다 와 오. 앞에 미쳤는데 와우 잠깐아아어넷넷 아. 우리 아래로 넷. 내려가자 아래로 에 아어어어 나 미쳤어 내 나무네 나이 미친 눈 진짜 미쳤다 아. 아, 나 눈이구나 돌이 아니었어 야 미친 속도 아. 붙었어 어떡해 안돼 네. 아 해. 아 이거 눈 와. 진짜 아. 돌인 줄 알고 곡괭이를 들고 왔더니. <웃음> 눈이었어. 여기. 여기 여기 돌이야. 여기 돌이야. 내가 일단 여기 좀뚫어놔야겠다 아. 어, 밤된다밤다이돌 지나면 좀더 눈이 빨리 안 깎이려나. 아, 이쪽 이쪽 돌이 지금 급한데? 이쪽 돌?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애들 이동 속도 너무 빠른데도움파 6초 동안 제작 차를 계속 가동시키기. 뭐 소리. 사다리를 계속 빼라 이거지. 음. 자원을 계속 넣어놓고. 자원 넣은 상태에서. 음. 나무가 아, 아우야 여기. 한 일로 가나? 아. 와 진짜. 오내가다 어디 가야 되냐? 어디 로 가야 돼요? 와더덥어안 돼. 괜찮아 괜찮아. 돼? 괜찮아. 자 <웃음> 이거 이거 물물물 물, 물, 물. 미친 물저왜 저, 저, 저, 저저 저기 저, 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우 아우 누군. 물 부었는데 효과가 없어. 헐. 한번 더. <웃음> 한번 더. 달려. 여보 봐요. 그렇게 그렇게. 됐다. 좀 식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좀 까줘요. 여기. 로 까. 물. 에 빠지네. 자원, 자원. 자원 다 탄다. 됐다. <웃음> 아. 뭐야, 왜 왜. 아, 여기 여기 돌 까였어요. 여기 돌덜 까였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안 여기 안 앞에. 안 잡아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까였다. 킬쭉킬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 0.1초 늦었길아길 아! 길쭉 길쭉 길이아 바로 피었는데. 라라 망했어요. 라라라. 아 나.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3 5 7길 자, 이제 다른 풀동부 팀 꾸려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이제 인센티브 드려야겠다. 아, 어? 아, 아! 아! 완전 잘할 거냐, 킴님. 아. <웃음> 방해해. <웃음> 뭔가 좀 아쉬운데, 우리 이제 싸우자. 에? 아! 어? 자, 팀 짜자. 나랑 할 사람. 왜 아무도 없나? <웃음> 야, 어, 됐잖아요, 이미 이 이미 지금 치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음. 왜,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장님이랑 고로케님이랑 하면 절대 안돼 배틀 설명 배틀 모드에서는 위아래로 구분된 맵에서 목적지까지 선로를 빠르게 연결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기존의 게임과는 달리 기차 맨 뒤칸에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포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나무를 투입하면 상대 기차를 앞으로 빠르게 약진시킬 수 있으며 철을 투입할 경우 대포를 발사해 상대 캐릭터를 리스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식. 어. 우리, 우리 도끼 어디 있냐? 어디? 어, 위에 있다. 골캣. 골캣. 이번에는 대전 모드예요. 위아래로. 여기,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거아니야 우리가 더 멀리 하면 돼요. 우리가 위쪽이니까 더 오래 살아남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긴 팀 인센티브! 당장 이겨주겠어. 아.. 어떡하지.. 사장님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지? 이기지 마세요. 출발하는 거야 저거. 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 왜냐면은 우리 팀이 지면은 인센티브가 두번 빠지거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이 막힐 거 같아. 어. 불, 불안한 불안한 감탄사인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아안 돼. <웃음> 심장에 철렁. 야야 물물물물물물물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있어? 아나나나나나 여기 여기 오나 있어 나 있어 나나나 오. 어. 물어어요 벌써부터 불안해. 근데 물라면 여기 캐야 나 그치?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완전 똑같은 조건이야. 아, 뭐야? 른 애들 다 어디 가서 왜말안 해? <웃음> 지금 진짜 이 약물고 질게요 아 진짜 빡겜중인가봐 <웃음> 아좀 아, 무서운데? 진짜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어? 물이 아니 나는 서로 전략을 짜려고 일부러 다른 음성 채널로 간줄 알았어 너무 조용해가지고 <웃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진심이라고?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 정도면 줘야 되는 거야? <웃음> 하지만 질수 없지 핫서머 핫핫 너무 더워 네아어 아래쪽 팀이 앞서고 있다는데요? <웃음> 아 괜찮아 어차피 오래 버티는 팀이 이겨 그런건가? 안 들어가지 않 여기 너무 빡게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웃음> <웃음> 으... 으... 야 아! 어? 어이 깜이 좋은 감탄사다. <웃음> 아! 너무.. 불편해 해버려 돌이 없는데? 물 저기 니어 위에? 뭐야 저거! 아! 와 저걸 아, 터뜨리네 깜짝이야. 어떻게 터뜨림? 아저 상대편한테 다이너마이트 보낼 수 있는 거구나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요 나무? 어떻게 만들었 거? 어, 맞네 나무 근데 이거 막 쓰면은 자원 모자르거든? 왜,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나무를 보내니까 기차가 나무 먹고 속도가 빨라졌네. 아 뭐? 아, 아 그러니까 자원 공격을 할수 있어. 안돼. 어, 어 어. 아. 어, 어, 엄마, 어, 하지 엄마. 하지 마라. 엄마.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진짜 마라. 뒤진다니네. <웃음> 어떻게 보내요 나무? 어 저기 맨 뒤에 뒤에 아. 붙어 있는 차량으로. 저네저 철이 없죠? 없죠? 제가 좀 u r 늦게 들었나? 에휴 I'm hurry t o g 하 t h e r now. Ay, you. Ay, you. You're a bile, Joe. I'm so happy. I'm s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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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멀티태스킹이 된다. <웃음> 그런 게 있는 것같아 다이스 공격! <웃음> 일단 연결하고. 아싸. 잠깐만 잠깐만, 자원, 자원. 야야야야야! 도 야, 야, 야. 아, 깜짝이야. 음, 뭐? <웃음> 아, 뭐야? 이게 역에 먼저 도착하면 그냥 승리네. 아. 아. 어. 아싸, 아. 어? 우승. 아싸. <웃음>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이런 하셔봐. 규칙인지 몰랐으니까 한판더 하자. 빨리 연결하는 게 우선이네 이제, 이제 다들 알았지? 어... 하는 방법 완전히 알았으니까 리겜 망했다 지금 방금 오케이 해서 약간 살기를 느꼈어 약간 이거는 미니게임이네 엄청 스케일이 크지는 않고 에,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네요 음. 자 짧고 굵게 한판 승부 갑시다 짧게 만드는 게없었문에 선로를 나무 한개 단기간으로 가아눈왜 와? 어딨어 돌돌 음. 돌 저기 저기 저기 왼쪽에 왼쪽에 돌좀 캐줘요 돌 캐는 중? 응 바로 오른쪽으로 아아 이거 뭐야 왜 터졌어? 어 고마워요 아 뭐야? 안돼 아 엄마 아 왜..왜 <웃음> 이렇게 된거야? 잘하고 있어, 엄마 <웃음> 내가 왜 엄마가 된거지? <웃음> 그니까 어메 <웃음> 아, 나... 저기..빠르게 해가지고..저기.. 먼저 도착하면 어떡하지? 아 그거 상관없어. 아 그래요? 그냥 빨리 밀어가지고 설로 끝에 도달하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해. 아이씨. 뭔 소린지 모르겠지. 그냥 해. 나무 나무를 저맨 뒤에다가 집어 넣으면 저렇게. 아. 우리도 공격할까?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 캔다맨 뒤에다가. 다. 아이고. 터졌다. 엄마 맴맴. 엄마 맴맴맴. 리 기대는 알아왔는데요. 근 우리 돌이 많이 모자라요. <웃음> <웃음> 여기도 돌이 모자라네? 우리도 돌이 모자라네. 내가 캐게 네, 네, 네. 옮기고 있어. 일자로 쭉 깔죠 그냥 계속 계속 일자로, 계속 일자로. 나무 <웃음> 넣어 나무 넘쳐 흐르면 나무 아. 넣어 뒤쪽에 잠깐만 이거 죽었다 <웃음> 앞에 앞에 돌 있어 돌 있어 돌 있어 잘한다 우리, 잘한다 잘한다 소범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서라왜 아, 그래 서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물통이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앞 우리 날수 있어 알할수 있어~~ 로로로로로로로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아. 나무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 오케이 <웃음> 나무 한개여기 다리 핫핫핫 쏘마 핫, 핫. 핫. 써, 핫. 어! 빨리 아! 만들어 말이야.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하하, <웃음> 왜이찍질해더 빨리. 안돼! 애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려고 합방하자고 한게 아니었는데. <웃음> 나무, 나무 넣어요, 나무. 다 되셨다. 오케이, 잘한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뭘래? 아 인센티브 막았다. 아, 다행이다. 뭘래? 와한칸 차이로 이겼어. 와 와중에 그렇게 빛나게 설치했어 개웃음. 장 아, 이걸로 우승팀은 아, 플레인과소범 이야 멋있다! 야, 빨리 춤춰 야, 이게. 우유. 우유. 이래서 음. 줄을 잘 타야 돼! 음. 저걸 그냥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나가네 저 싸가! <웃음> 그냥 나가네 <웃음> 자 이렇게 훌동부 4명이서 플레이해본 예. 언레일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네. 소봄이 먼저 역시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웃음> <응>.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그다음 <그럼 웃음> 뭐 노호 치욕스러워요. <웃음> <웃음> 어고 그렇게 <웃음> 네, 오늘도 인센티브는 못다가는 걸로. <웃음> 아 마음이 <맘이> 아파. <웃음> 네, 아닙니다. 다음엔 따갈 거예요. 무조건 따갈 거야. 오케이. 예, 예. <웃음> 난, 난 되게 풀동부들이랑 갑작스럽게 합방을 제의해도 다 같이 달려와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가, 진짜 갑작스럽게 잡은 합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서범이가 어. 은근히 게임을 잘해서 좀 놀랐어. 아, 제가 잘하는 게임을 찾았네요. 그런가? 다음에는 <웃음> 다른, 다른 팀에서 아, 같이 이러다가. 싸워보자. 부럽다, 얼레이드 같은 게임 잘해서 부럽다. <웃음> <웃음> 다음에 진짜 대바대 같은 거 가져와서 <웃음> <한번 하죠>. 살려줘서 <웃음> <웃음> 재밌겠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어요 <웃음> 안녕 <웃음>